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 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 어, 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전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우려는 잠잠해졌으며 기업 실적 개선과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에 투심이 회복되며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예상치를 웃돌아 13% 가까이 급등했으며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앤피치도 실적이 크게 오르며 2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근주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시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네요. 또한 긴축속도 조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애틀란타 연흥총재와 연준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네요. 유가는 5 0 0플러스에 50만 배럴 증단 서를 부인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소매 업체들의 호실적은 증시에 힘을 실어주지만 여전히 전망은 어두운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소비 지출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제이피 먹어는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나 월마트 등의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지켜보셔야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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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3일 금일 주요 경제의표 발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신규 주택판매,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먼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2만 2천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공시에는 10월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60만 3천 채이며 예측치는 소폭 하락한 57만 채로 예상됩니다.